네, 이렇게 저희 멤버들과 함께 이런 무대에 서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이렇게 드디어 저희가 함께 데뷔하네요. 진짜 이제 실감이 나는 것 같아. <웃음> 진짜 너무 행복하고요. 이렇게 앞으로도 진짜 저희 열심히 하는 t o 로 o r r o w Y2가 돼서 최고의 아이돌이 되겠습니다. 화이팅!